자, 티비에서 아, 많이 보셨죠? 티비에서 많이 보시고또 신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인데 앞에 보이는 우리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오 저기에 서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면서 축하하고 네, 네, 세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대구대학교 라파크 박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대부대학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200개의 대학 중에서 아이 유네스포에 대기한 수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중앙발전을 기원하면서 팀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시으로하자다 자, 다음은 입학증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학생 대표, 체육학과 정현구, 사회과 김미정, 위학생은 본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을 허업한 본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입학증서와 함께 우리 대구대학교 마스코트 두두의 인형이 함께 이어서 성수 대표 전열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상성라이 원태인 선수 그리고 이승혜 선수는 앞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원태인, 문화 예술학부. 즉서 성명 이승현 문화예술학부 이학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아니, 시합 뛰니까 내려 네. 네. 학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웃음> 대학생을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이사으로2 0 네. 1 7 대학교 나파비 박식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선수들 분들에게 박사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후상 없이 네, 2학번이거든요. 그, 아, 동기로서 많은 아.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시사항 없이 어.. 제 시세로 친해나?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태인 선수에게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진행요에 저희 선수 직접 당뇨를 지금 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성게임 가시면서 네.. 너무 네, 저도 편안하게 하다마자 쓴을쉬어고립니습니다 아, 사실 좋아요. 네, 여 네, 선배입니다, 선배. 아, 선배, 마지막. 아, 사랑해, 선배. 아, 역시. 아, 어디까지 입니까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진이 선수, 감사합니다. 아, 이승현 선수, 감사합니다. 어 이제 최초로 야구장에서 이제 처음 입학식을 했는데 되게 기뻤던 것 같고 이제 또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색다른 입학식이어서 네, 좀재밌었던것 같고 뭐,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런 좋은 문화가 네,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점 잘 받으셔서 학점 잘 받으면 장학생으로 돈도 장학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 좋은 학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 뭐 봐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고 또 학점 관리나 그런 거잘 하셔가지고 무사히 졸업 다 하시고 네, 다 좋게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 태양만 당하지 않는 정도가 네,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F만 안 받으면 됩니다. F가, F가 최악점 아니야? 그렇죠. 그럼 10 A B C D E F 난 B 난는 E풀만 받을 수 있는 정도예 E풀은 없어요. <웃음> 그러면 D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 되세요. 되세요.